말 좀. 어떻게 상관을 안 하냐? 네 일인데. 어떻게? Oh <목소리> 아, 어나도 어, 인스타에서 잘 <목소리> 보고 있어. 야나 어... 유튜브 진짜 잘 보고 있어. 미래가 연습생 유튜브로 뜨자.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. 아 <목소리> 어, 고마워 고마워 진짜. 너밥 진짜 맛있게 먹어 알겠지? 나리 나하지 마라 데뷔해도 미래네 나리랑 놀거니까 <웃음> 같은 무리에도 유독 친한 친구들 어색한 친구들이 있다 지난번 사건으로 좀 친해진 줄 알았는데 아닌 걸까? 으 음, 우리 선길 좋지? <웃음> 할머니가 아구찜을 좋아하셔서 아구찜 A. 아구찜, A. G. 아구찜. yes 안 아. 그래 음. 멍청이 너 머리는 감았냐 요즘은 날이 따뜻해서 음. 사월에 한 번은 안고 있어. 앞으로 내 옆에 오면 죽는다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내가 왜 걔네랑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? 네가 같이 다니고 싶어하니까 같이 있는 거지? 아니... 그래도... 됐고... 이거 받아 네가 먹고 싶다 노래를 부르던 케이 이거 이따가 애들이랑 다같이 먹자 넌 그런게 짜증난다고 걔네까지 챙겨려 드는거 아니 니네 친구는 나잖아 음. 주말에 시험공부 같이 해결한거 안 까먹었지? 응 음. 특히 그 멍청이 데려오면 진짜 가만 안을거야 알겠어 어떻게 하면 유나가 마음을 열수 있을까? 하긴, 둘이 너무 다르긴 하지 한 명은 정규 1등 까칠쟁이고 한 명은 밥잘 먹는 순수쟁이고 어 그럴 때 이런 방법이지 뭔데? 이거랑 이거 사주면 말해주지 <웃음> 없다 돈 간다 나리 어, 아 미래 이거 먹고 싶어 아 사줘 아 사줘 아 <웃음> 그래 미래는 여기 살아 엄마는 갈 거야 <웃음> 나 20원밖에 없는데 저 찾아볼게 <웃음> <웃음> 나랑해 싶어! 됐어. 야 오나리 왜 이렇게 늦어 오나리는 내가 납치했다 선지랑 알콩달콩 시험공부 파이팅 <웃음> 어유나 <웃음> 생면 챙겨줘서 너무 감동이야 나 책만 읽으면 바로 눈이 감기는데 뜨고 있어볼게 야 우리 진짜 괜찮겠지? 안죽어 안죽어 아... 도냐 미레스 오늘 다같이 뒷방 타기로 한거 알지? 아, 못 간다 했는데 오늘도 연습 소리너또 친구들이랑 약속했어? 그렇지만 걔네는 재미없는걸 너 진짜 그러다 큰일 난다 야 사람이 어떻게 해, 재밌는 것만 하고 사냐? 뭐냐 넌? 너 하루 종일 내 스토리만 보고 있냐? 여기 내가 알려준 데거든 그리고 실장님이 찾더라 드디어 데뷔조 잡힌대? 그러니까 임별 좀 그만하래. 이거 먹어도 돼? 응. 고마워. 야! 우리 노래방 가자! 내가 쏜다 나도? 니네 어딘데? 야, 오나리. 야! 이거 아닌가? 3번? 아니 하와이 화면 I'm fine 지 누가 봐도 1번이잖아! 안 파인 i 큐 e t h 가 뭔데? 괜찮다 고맙다 근데 저는 스칼렛 싫어하는 것 같단 말이야 봐봐 이 표정 하나도 안 고마워 보여 야영원 됐고 아까 플라톤 수은 어떻게 됐어? 아! 그게... 예. 삼각형 10개만 더 그리면 될것 같아 공식을 대입하라고, 공식을! 미안... 아 진짜... 야, 케이크라도 시켜! 아니야, 괜찮아. 신경 쓰지 마. 그거 얼마 한다고? 그지 얼마 안 하긴 한데... 나 친구랑 논게 처음이라 요즘 돈 많이 쓰거든 그래서 알바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꼈다가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쏠게 뮤직비까 <웃음> 미쳤다 미쳤다 저기 혹시 서미래 씨 아니에요? <웃음> 야 만나봐 빨리. 우와 야! 사진 하나만 찍자! 야 존나 이쁜데? 잘나.. 이뻐요 저기요 죄송한데 지워주세요 아, 존나 까칠하네. 야. 야. 연예인이면 다냐? 저 아직 일반인이고요. 이거 개인 초상권 침해니까 지워주세요. 아니,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이게 시발 진짜. <놀람> 싫다잖아, 요 <생각하네>. 뭐냐? <놀람> 그냥 데뷔도 안한게 그냥 남자랑 노래방이나 가고 진짜, 어? 생민대로 놀지 않냐? 어디서 많이 보내거지 야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 너 미쳤어? 네가 아이돌인거 생각 안거 그딴 거뭐중요거 중요해 나한테 괜히 엮이지말라이 싫어 하, 진짜 말앉 어떻게 상관을 안 하냐? 네 일인데 나중에 얘기해. 유나야. 공부 봐줘서 고마워. 맛있게 먹어? 야 임선지. 커서 하고 싶은 일은 있어? 대학은 나와야 할거 아니야. 솔직히 내가 하고싶은거 잃었거든 진짜 친구가 생기는거 너희랑 놀고 그러는거 나한텐 전부 처음이라 너무 행복해 <웃음> 진짜 친구 가서 놔주고 올게. 무사히 돌아갔어. 너도 잘하는 게 있구나. <웃음>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이로 와봐 <웃음> 아잘 놀았다 야너 목소리 쉬어서 잘안 나와 애들은 좀 친해졌겠지? 내일부터 다시는 안 보는 거 아니야? 에이 네가 있는 한 우린 해체 안될것 같은데? 넌 찐이잖아. 사실 내 주변에 그런 애들 많거든. 연습생이다 뭐다 겉만 보고 들러붙는 애들. 그런 애들이 약속은 또 오지게 잡아요. 난 간다고 한 적도 없는데 괜히 나쁜 애 만들고. 그래서 난 너네랑 있을 때 편한 것 같아. 아! 부끄러워! 그랬구나? <웃음> 어? 에이 요! 쫄찔! 아 야, 응? 나 일로 오! <웃음> 어? 나리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유나가 앞으로 벌레 잡아주면 맛있는 거 사준대. <웃음> 진짜? <웃음> 단위만! 벌레 벌레! 쫄보래요쫄보래요 <웃음> <쪼부레요, 쪼부레요. 웃음> 아... 아, 어 진짜 친구가 되면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게 우리의 세계는 달라지고 있었다 어. 야, 아, 뭐야 저서민하잖아 <웃음> 연습 간다더니 대박 <웃음> 저 오빠들 잃진 아냐? 이거 인터넷에 올리자 그러다 걸리면 아뭐 어때 어차피 애들 서밀에 센척 한다고 다 싫어 <웃음> 가자 주문하신 흑당 버블티 나왔습니다 이거 맛있어? 그럼, 매일 끓여낸 신선한 흑당이랑 무방부제 타피오카펄만나면 아주 그냥 감칠맛이 짱! 이라고 소비자 브랜드 대상도 받았어. 그걸 다 외웠어? 그럼, 나도 먹고 살아야지. 나 간다? 어, 이거 두고 갔는데. 너 먹던가?